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나가겠어 우리 정령은 비를 무서워하지 않지 <웃음> 아 어떡해 아, 비 오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맞는 거 싫어해 36도예요 36도? 아주 특정하네요 이건 어떡해요? 카메라에 찍어주시면 아하 된 거예요? 아, 네. 아 신기해 하 거죠? 네. 그럼 이건 뭐예요? 롬팟이라고, 제이프트라고, 가상달리기. 내가 뜨면은 이렇게 같이 뜨게 되는 거예요. 아, 요 스트라이드, 회전이 돼야 돼요. 고관절을 축에서 몸 전체를 이용해 달리기도 이런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이 사람은 지금 잡아가고 싶어요 음, 잡으세요 잡을까요? 잡아요 잡아야 돼요 오, 앞에 있는 사람, 이 앞에 있는 사람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요. 고맙습니다. Okay. 고맙습고 <웃음> <웃음>